신나거 정말로 이 노래를 위해서 노래한 것 그냥, 음악 그냥 거예 음악한 거야. 요 음악 오,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어쩌면 어린 모듈 노린 버텀 깜짝이야 와 비트 리듬 소울 그대로 그냥 오늘 리는우리나라 댄스에 가기 신기원을 지금 아니 아니 진짜 사람이 거기 꼈다는 게 아니고? 그 공사로 인해 생 이별을 한낭 날아 쓰면서 변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루해져 버렸죠 는이 춤추는 여자 너무 좋아요. 해 취향 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? <목소리>